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에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결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표적을 듣고 보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사도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지금 박해가 일어나서 쫓겨 나갔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소식으로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도들이 논의를 한 결과 베드로와 사도를 요한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정의 체계가 어떤지 잘 나타나지요. 그 앞서가는 사람, 몇 사람이 다 주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자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직계라고 하며, 그 교권을 부리는 자들의 주장을 일소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로마 캐토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베드로의 수익권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어받는 그런 교황제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고 교회만이 가르치는 자들 그 직제에 가르치는 직제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성,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화형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위클리프 같은 분이 그렇게 희생된 분인데, 아무튼, 저들은 그 교권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높이 되신 그리토께서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몸이라 하는 사실이 이런 기록들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같이 성신 하나님을, 말씀과 성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 들은 풍호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지형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조와 신앙 관습에서도 아주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획시기적인 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이게 저 서로 오갈 수 없는 완전히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웃음>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대로 성신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교회 회의가 있고 사도들이 회의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보냈지만 이것은 그 전, 전제된 전 그런 약속이 있는 거고 그 구성 쪽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회의를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이다. 굉장히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웃음> 빌립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저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것도 큰 일이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도를 파송해서 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인하는 일은 더큰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음, <웃음> 가장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의 교회와 통일성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확고히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첫 번째 보증의 사건이 된다. 이제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것으로 어디든지, 어디든지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차서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구레네 사람들 저 일부, 그 사, 외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동일한 사건이죠. 이제, <웃음> 안디옥인, 안디옥은 벌써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온 유대를 뛰어넘는 지역이잖아요. 아무튼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파송한 이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어떻게 몇몇 남아가지고 그걸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뭘한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세우신 경륜에 따라서 거기에 순복해서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이 그 일에 자신을 들여갔다. 하는 측면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보편성을 위해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고 성신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고 외적인 역사로 교회적으로 보증을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우리 이 선약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쓰셔갖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저기 직분자, 이 안에 직제, 이 안에 이 전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 우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사도도 사도성을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할때 교회 속성이 첫 번째로 사도 사도성이잖아요 사도성의 기초에 갖고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게 단순히 하나의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랑 그것. 사도의 가르침이 뭔가 사도들의 이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런 태도 이것을 교회가 이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체 받아갖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가? 우리 교회만 최고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교회 참 교회 그 실질적인 모습이다 입니다. 그것은 누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취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사도들이 사도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 성신받기를 기도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그 성신이 임했잖아요. 그거 임한 거하고 지금 사마리아의 성신이 아직 임하지 않해 갖고 오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오순절 주의자들이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김홍전 목사님이 그 사도행정 강의에서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써놓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뭐그 부분을 이제 그 빼놓지 않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 사건이 돼. 이것을 같은 개혁주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그 반복될 수 있냐? 아니면 주님이 비상섭리로만 그런 일을 한다? 그걸 우리가 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마리아도 성신을 안수해서 받았는데 너도 와서 나한테 안수받고 성신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웃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박해의 위험한 기간 중에 그것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 저들이 복음을 받고 그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 성신 강림의 가시적인 경험 역, 가시적인 역사는 경험하지 않았고, 이 가시적인 역사라고 표현한 그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시적인 역사라고 쓴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신받기를 강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의 기록만 언뜻 보아서는 사마리아 교인들이 전혀 성신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같이 없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신이 내려진 일이 없다고 하니까 성신이 아예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오순절주의 개통 사람들은 저들이 말씀만 받고 중생하지 못했는데 이때야 비로소 이제 성신 세례를 받아서 중생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미루어 볼때 저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신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리토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종 됨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어, 이 주제심 속에는 많은 뜻이 들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다라고 할 때는 내 언약의 머리이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선지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이런 나의 그 대장이 되고 이런 뜻을 다 함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그,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그 인정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저들을 위해 성신받기를 기도한 것은, 저들에게 성신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대의 개시의 개시적인 특별한 시점에서 저들을 위하여 가시적으로 충만하게 그것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예루살렘에서 성심받고 신앙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성격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은 세례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들이 된 것이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역사의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그걸 지금 사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도 이런 사도의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성신받기를 구하는 것은 그런, 그런 표적적인 역사로서의 성신의 활동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할수 있도록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적인 역사가 없어도. <웃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이뭐 개혁주의자들의 성신론을 공부할 기회가 되면 뭘 가지고 이렇게 저기 서로 아주 첨예하게 편이 갈라지고 이렇게 계보가 달라지는가 그걸 알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이 해석의 해석의 내용들을 접하면 아 어느게 과연 옳다 하는 것을 대충 알수 있습니다. 그 전혀 우리가 그걸 구분 못하는 게 아니, 그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표적적인 뭐 방언이나 무슨 뭐, 뭐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 성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웃음> 사도들은 저들이 성신받기를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안수한 것 가지고도 또 오늘날 꼭 주의종한테 안수받아야 성신받고.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그 앞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금 여기 성신 계속 지금 뜨겁게 임하고 계시니까 나와서 안수받고 성신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르는데 뛰어나가지 않을 수 없어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머리를 들이댓는 적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제 관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의미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안수는 이전에도 보았지만, 저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은사를 위해서,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의미로, 저들이 그 약속받은 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신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 그게 아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구약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제 안수를 했잖아요. 그 기름붐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 직분에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수의 그 외형적인 의식보다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굴레, 그 제도가 그 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 머리에 대든지, 몸에 대든지, 그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아, 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머리, 머리 꼭, 머리 감고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웃음> 안수 자체로 무엇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안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가 성신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게 아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안수를 하지 않고도 가령 말씀을 듣는 중에 성신이 충만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신이 내려오셨잖아요. 안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반드시 안수를 해야 통신받는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외부적인 의식입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이런 안수의 의미도 모르고 주의 일꾼의 안수는 무슨 큰 중보적인 일로 여기서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잘못입니다. 이이 직분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전에도, 그뭐 기도원에, 예수 신학교 가기 전에 뭐 기도원에 가, 가면, 이 성신이 여기 왔다고. 여자, 여자분이 뭐, 여자 그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탁 나오라고. 성, 성신 나가신다고 좀문 닫으라고. 이런 소리 해요. 막 하고. 이게, 이거 얼마나 무식한,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일에 우리가 선동이 되는 것 우리 중 누구라도 단지 안수를 한다고 해서 성신을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신이 임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들에게 임한 성신은 구속사 안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신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아브람 카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오순절 때 이제 이렇게 큰 수원지 같은 성신이 이미 저수지 같은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성신이 오셨고 이 이후에는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걸 받아 누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이 비유라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그 오묘한 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근데 그 파이프를 갖고 누리는 것 가지고 이제 또 지금도 뭐 방언이 오고 뭐 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들도 그 둘로 갈려요. <웃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그 같은 성격의 성신이 오셨다 하는 것, 이 사마리아에도 저기 그런 성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똑같이 이 사마리아 교회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의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 경륜 안에서 그들의 위치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그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할일 등을 더욱 확고하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신을 받았으니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들도 예루살렘의 그 사역과 동일하게, <웃음> 말씀의 외증과 성신의 내증을 받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힘있게 전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빌리비 전도에서 최초로 그런 역사를 이룬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겨가지고 그쪽 지역을 통과도 하지 않는데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어요. 그래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거했. 그게 이제 사사도행제 아저. 아 저, 저, 요한복음 4장 35절로 어30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참조하시고요. 그 내용을 계속 읽어 <웃음> 예.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인과 지금 읽은 사마 그저 지금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건, 수가성 여인의 사건.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수가성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믿는 건그 그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 지금 빌립이 전파해서 받았 복음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은 아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께서 높이 되시고 난 뒤에는 사도들이 그 주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새로운 신약의 경륜화에서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더욱 공고히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임의로, 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을 나도 사도, 저기, 안수해서 성신 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알려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시몬이 이상의 내용들을 다 무시한 요구의 말과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또 사마리아 교회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 그것과 관련해서 성신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의미 등등을 다 무시한 그런 말과 행동을 어, 보인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표적을 보고 듣고 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세례를 받, 받은 시몬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사도들의 역사에 대해 외적인 형식만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자신도 사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권능적인 역사가 임하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돈을 드림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죠. 제가 그리토의 구속의 은혜와 중보적인 사역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한 터위에 마땅한 내용을 채워야 할 것을 오해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혼합하여 어떤 가시적이고 명예스러운, 업적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전심으로 지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신받게 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 이 이면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성령받게, 성신받게 하는 일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형제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제도를 악용하여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자신도 좋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신님의 그 선물을 거룩하시고 그 무한하신 은혜로 내려주시는 능력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훌륭한 제도들을 자기의 임의로 사용해 가지고 말이죠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그런 그,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가지고 복을 더 받고 더 하나님 나라 일도 할수 있고 이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요, 요즘 그 일반 그그 번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악역을 감당한다 그러지. 저 사람들 어차피 돈을 자기 멋대로 쓸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잘 쓰도록, 그렇게 그 악역을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게 해서. 그래갖고, 그, 주님 나라 일을 할수 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모니즘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이 일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 영웅적인 심정으로 자기는 잘하고 있느냐 도포하여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의기양양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 아주 하층민이나 아주 그 귀족층이나 다 인기를 얻고 있었던 사람만이.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냈을 거예요. 그걸로 사,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이좀 민다가도 나오겠지. 겉으로 보면 야저 사람 참참 참 물질을 잘 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 않겠어요? 아마 추측한데 하나님께서 내신 수단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자신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는 암매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주 자체가 어떤 효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료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마치 철에다가 진흙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아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그 사사기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가의 가정의 사건 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가의 가정에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저기, 하나님의 것을 도독주의를 했어요. 그걸,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가버해 보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에복과 드라빔 같은 걸 만들었고. 또, 뭐 했습니까? 돈 많으니까 이제, 원래 레위인들이 국가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개인제사장으로, 국가적으로 11조를 안 들이니까, 이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 갖고 우수운 일을 하고 있었는가. 기가 막히니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을 내가지고 그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고 자기도 그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가 미가 가정이 어떻게 보면 시모니즘의 원조 원조격의 구약의 시모니즘의 그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는. 구속사 안에서 다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시적인 사건을 자신이 당대의 교회알아서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그런 일을 차서 있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단순히 상대적으로 헛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해서 부패한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무늬만 기독교 임내하고 주님의 현실적인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하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차서 있게 내려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 지금, 사도행전 뭐, 29장 이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냥, 그냥, 껍데기로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루시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행복과 관련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기 안정과 관련해서 예배 드리고, 예? 그리고, 허, 허, 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게 오늘날 재현되는 시모니즘이에요. 실서도 무시하고, 뭐 우리가 완전한 그 이따가도 나오지만 우리가 저기 다윗이 주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여.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율법적인 요구로서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의 그 내용을 예비하시고 완전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을 이룰 수 없는 걸 알죠. 참 죄인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완전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완전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은 항상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그 행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주님의 은혜에 부복하고 더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이,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완전만 가지고 자기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해. 그러고, 저거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 자, 오후에도 보겠지만, 이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자신이 타락한 존재인가 알잖아요. 그러면 나 내가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 어느 정도 하고 아니, 저, 저 인생은 안 돼. 내가 포기했어. 이렇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 살리, 살리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율법을 가지고, 야거보소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 자기 얼굴을 싹, 짝 비춰보고, 다른 사람한테만 제해갖고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오히려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쭉 나오지만, 그, 그,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다 예비하시고 의의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의의를 루었기 때문에 그 14장, 15장에 가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발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새 사람의 발의를 해. 근데 여전히 실장에서 보지만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지만 어디로 엎어져서 갈등하냐면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게 완전한 사람 주님 앞에 언약 안에서 완전. 한 이게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내 잘못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설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발짝도 가지 못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힘있게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판 시몬이 심원들이 많아요. 아, 기도원에 가서 지금 엎어져 가지고 그거 요구하는 사람 많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만, 많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의 영광과 관련해서만 움직일 뿐, 정작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시모의즘을 쫓는 자들이 많다. 자기 영광은 가리고 교회적 실질이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인정받아요. 내가 봉사하는 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찬송을 더 잘하는 내가 더 헌신 잘하는 걸 인정 받아야 돼. 이게 현대판 시몬이지 이에요 시몬 말로는 시몬의 후예고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속에서 움직이는 건 그렇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가 그런 성향을 아예 이 우린, 다 했어도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다, 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그,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님 앞에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뭐 때문에 갈라져요? 가장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 이웃으로 여기서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뭐 이름 내는 일에만 그뭐 광낸 사람들은 전혀 이제 야, 양이 못.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신의 인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질이에요. 이 안에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인격이 발휘되어야 지 그런 성향들이 나눠줘야 돼.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토와의 연합이 이 안에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개혁신학을 더 많이 알고 김홍전 목사님을 더 많이 알고. 그거 의미 없어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기가 막힌 강소를 다 들어서 다고 해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없으면 나는 시몬과 같아요. 오늘 지금 설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단호하게 이제 사도가 대처한 내용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도 사도들이 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